자 여기 이렇게 생이새우들이 있는데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자 오늘은 바로 생이새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생이새우를 이제 세팅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제가 키운 생이새우 통이에요 여기서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료만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새끼하고 막 성체 다 있는데 제가 일단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오늘 할건 여기, 여기 보이는 이게 엄청나게 이끼가 낀 이제 통이 있어요. 와 이끼 엄청나죠, 아주. 이끼를 꺼내서 이 통에 넣은 다음에 생이새우를 그리고 다시 이 통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생이새우가 얼마나 이끼를 먹는지 이끼를 얼마나 퇴치할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. 자 그럼 한번 생이새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일단 이끼를 이쪽에 투하를 해줄게요. 이렇게 돌쪽에도 이제 좀 이끼가 껴있고요 완전 다세기가 있어서인지 벽면에 이끼가 별로 없네요 자 이제 이끼 낀 이끼를 이끼 이끼? 어쨌든 이끼 낀 이끼를 좀 투하하겠습니다 와.. 야 이거 보이세요 이거? 오.. 이제 이걸 넣어서 이걸 얼마나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생이새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생이새우가 있죠? 넣어줄게요 어차피 물 온도는 비슷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을 좀 해줬는데요 새우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 마리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면에 지금 다슬기 새끼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저기 아래도 지금 보이고요 일단 이 돌에 붙은 이끼가 얼마나 살았지 지금 궁금하네요 자 일단 여기 이끼도 요 이끼도 있고요 일단 과연 세마리의생이새우로 얼마나 이제 이끼가 사라질 수 있을지 제가 나중에 한번 근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처음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? 처음에는 여기가 빼곡하게 까만 새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은 저 친구처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끼를 먹, 먹어가지고 이제 이끼들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와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끼가 정리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여기 돌에 붙어서 좀 먹고 있는데요 돌은 생각보다 덜 깨끗해졌어요 이 이끼들이 지금 좀 많이 깨끗해졌고 돌은 생각보다 덜 깨끗해졌습니다 야 그래도 엄청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야 대단합니다 역시 생이새우짱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